안녕하세요. 진아노라요의 진아입니다. 벌써 이렇게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잔잔하게 낚시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싯배를 타고 이 바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등골이 서늘한 기분일까요? 휴! 다행히 아까 상어가 저를 덮쳤지만 다행히 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상어가 나온 걸까요 이거 안되겠습니다 한번 좀더 튼튼한 배를 꺼내서 상어가 저를 공격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상어를 조심해 보겠습니다 흠뗏목정도면 되겠죠? 그럼 이뗏목을 타고 상어에게로부터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어는 루돌프 상어네요. 살짝 귀엽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저기 상어가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할것 같아요. 헉! 저쪽에 보트가 부서진 것 같아요. 상어한테 보트가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트가 하나 더 있네요 멋있게 생겼어요 어 저기 상어가 있어요 아까 봤던 루돌프 상어예요 빨리 피해서 도망쳐보겠습니다 오 루돌프 상어 무섭네요 어? 저거 저 쫓아오는 것 같은데요 어? 안돼! 뭐야! 상어가 제 보트를 부숴어요 안돼 안돼 전 말없어요 상어님 제발 살려주세요 꽥. <웃음> <웃음> <웃음> 다행히 꿈이었네요 <웃음> 아무래도 뗏목정도로 안되겠어요 더 튼튼한 보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턴에는 더 튼튼한 보트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사는 상어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조금 더 튼튼한 보트? 아니다. 튼튼한 보트를 가져가도 얘네가 다 먹으니까 좀 빠른 보트로 승부하려 했는데 맙소사 실수로 작은 나무 보트를 살려주세요. 제가 실수로 나무 보트를 선택했어요. 휴 다행히 좋은 보트에 탔어요 휴 다행히 어떤 착한 분께서 좋은 보트를 태워주신 덕에 저도 살아남았어요 이번엔 한번 어떤 보트를 선택해볼까요 어 뭐야 눈을 떴더니 제가 비판 위에 있네요 아무래도 제가 가진 장난감 총으로라도 이 상어를 물리쳐야 할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트를 선택을 못하고 그냥 빙판에 타는 꼴이 돼버렸네요. 장난감 총으로라도 한번 상어를 잡아보겠습니다. 어! 안돼! 상어다! 상어가 빙판을 부숴어요! 상어를 잡아야해! 상어를! 상어야! 제발 나 먹지마! 나 맛없어! 어허! 어, 안 돼! 음. 아무래도 이거 안되겠어요 여기에서 상어로부터 살아남으려면은 가장 강력한 아이템을 꺼내야겠어요 그 아이템은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이 튼튼한 타이타닉을 가지고 상어로부터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아무리 상어가 제정신이 아니어도 타이타닉은 못 부수겠죠? 그래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샀던 이 타이타닉은 아무리 상어가 세더라도 못 부술 것 같아요 헉! 와 그래도 부수긴 부수네요? 상어 진짜 강력하긴 강력하네요 도망치자 상어가 저를 추격할 것 같아요 역시 타이타닉 이렇게 상어로부터 살아남았어요 휴. 다행히 이렇게 상어에게서 살아남았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나는 여기까지 안녕